자 지금부터 가막산 출렁다리 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가막산 출렁다리를 탐방하고자 합니다 가막산 출렁다리는 2016년 9월 23일 날 개통되어서 현재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찾은 곳입니다 출렁다리의 제원을 보면 길이가 150m, 폭이 1.5m, 교량의 높이가 45m, 성인 70km 되시는 분 900명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고 진도 7에 풍속 30m에도 견질수 있는 산악현수교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 지금부터 가막산 출렁다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가막산 신비의 숲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건너가고 건너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막산 예,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아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쭉 해서 한 150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처음에는 계단행으로 되어 있어요 아, 계단행으로 되어 있다가 저 앞에서는 펭길로 쭉 이어지는 듯 합니다 바로 아래는 계곡이에요 아 이제 출렁출렁하네요 아 이제 계단이 아니고 편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150m 니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잠시 여기서 계곡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출렁다리에서 아래에 계곡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도로와 계곡이 이렇게 돼 있고요. 주차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산 뒤쪽에. 저 저쪽에. 저 위에 보시면 정자가 보이죠? 정자 저쪽에 하였고요. 여기는 벨트의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출렁다리는 이렇게 건너가면 되고요. 이쪽 왼쪽에도 어,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물놀이 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좋아요. 저렇게 해서 저 저쪽에 사찰이 또 있어요. 아,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아마 범륜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범륜사 바로 아래쪽에 웅계 폭포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멈추었던 것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출렁다리의 길이는 150m 폭은 1.5m 라고 했죠 7 0 k 로 나가는 사람 성인 900명이 동시에 이 출렁다리에 타고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출렁다리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정상은 저 왼쪽에 있는 저기 피레칭 같은 게거 있는 거탑 있죠 저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출렁다리 한 30m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챙길러 오다가 이렇게 계단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한마도 평화수도라고 돼 있네 파주 이렇게 건너 왔습니다 다시 하산하면서 출렁다리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고 난리 났어요 출렁다리가 제 눈앞에 보입니다 뛰어 왔다가 뛰어 갔다가 사람 안 나오게 할 수는 없네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 출렁다리입니다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옹계폭포와 감악산을 보고 감악산 출렁다리를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렁출렁합니다 가운데 오니까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적 성면 가막산에 있는 출렁다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산악현수계로 된 멋진 출렁다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